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황홍남입니다 오늘은 귀차니즘 남성분들을 위해 특히나 저같이 공대생을 위한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남성의 피부 같은 경우는 여성의 피부와 다르기 때문에 피지 분비도 많고 각질도 굉장히 잘 쌓이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피부에 맞는 클렌징 폼을 선택을 해서 뭐 나중에 비비크림이라든가 이런 걸 발랐을 때 떠보이고 허옇게 일어나고 이런 현상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 남자에게 딱 맞는 클렌징 폼이 여기 보이시는 헤지스 롤429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일드 필링 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호두껍질 성분이 주 성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 봤는데 어, 호두껍질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친 입자는 아니고요 굉장히 마일드하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저자극으로 남성 피부에 아주 딱 맞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으로 저는 지금 세안을 했고요 지금 저와 같이 딱세 가지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메이크 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안을 했으니 당연히 스킨, 로션을 발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헤지스 롤429 제품을 쓸 건데요 펌핑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용이 간단해요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펌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제품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얼굴에 부드럽게 그냥 발라주시면 돼요 또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남자 스킨 같은 일명 아빠 냄새라고 하죠 그런 냄새가 나지 않고 어 되게 유명한 어 조향사분이 향을 뽑으셔서 그향 또한 굉장히 향수를 뿌린 것과 같은 그런 향이 나요 다들 조말론 아시죠 거기서 이제 소속되어 있는 분이 이 향을 뽑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향수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어 향을 맡아 보니까 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외선 차단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겸 여러가지 보습관리를 해야되는데 바로 헤지스롤429 화이트닝 썸 올인원 제품을 쓸거예요 기존의 올인원 남자 화장품에 썸케어까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완벽한 제품의 형태라고 볼 수는 되겠죠 그래서 SPF50에다가 p 스가 들어있어서 자외선 A와 B 모두 다 차단이 가능한 제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되게 귀차니즘, 남성분들을 위해서 딱 이렇게 쓰기 편하라고 펌핑식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도포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제형이 나와있고요. 피부에 발랐스면 역시 향은 아까 전에 나와있었던 그런 색이 향과 매우 유사해요. 향이 섞이면 또안 좋잖아요. 역시 한 라인이 각대, 공통적으로 향을 뽑아낸 것 같아요. 발랐는데 보이시죠? 되게 촉촉하게 유수분발란스가잘 맞게끔 잘 달려져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약간 발랐을 때 요즘에 톤업크림도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톤업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 비비크림을 발라야겠죠 그래서 비비크림 또한 헤지스롤 429에서 나온 컴플리트 비비크림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품 또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열어서 펌핑 형식으로 쓰면 되는 제품이고요 제품을 제가 한번 펌핑을 해서 이 정도 양이 나오고요 이 정도 양을 얼굴에 도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자연스러운 피부 연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을 이 정도까지 쓰면은 보통의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렇게 많이 쓰면 얼굴이 떠보이고 막 갑질처럼 일어나보이고 코 이런데 막다 끼고 하는데 이 제품은 그런게 없어요. 한번 펌핑해서 저는 이쪽 부분을 발랐고요 다시 한번 펌핑해서 오른쪽 부분에 바르도록 할게요. 코 끼임이나 이런 눈 아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주의하셔서 발라야 되고요네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이 제품을 얼굴에, 얼굴에 도포해 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의 피부 보정 효과가 있으면서 굉장히 커버력이 자연스럽죠 지금 당장의 피부 고민과 흔적을 가려주면서도 시카 비비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했었을 시에 여러가지 트러블이라던가 잡티 같은 게 개선도 될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제가 이 제품 라인을 써본 느낌으로는 굉장히 이러한 외관서부터 뚜껑부터 시작해서 열기 편하도록 만들고 이런 펌핑식까지 고려해서 되게 귀차니즘을 가지신 남성분들에게 딱 맞는 그러한 세밀한 외형까지 신경 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향까지 기존의 남성의 알콜 향이 아니라 유명한 조향사 분이 만든 향이라는 점과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시카 비비를 통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아주 남성 피부에 적합한 이러한 피부 연출을 할수 있다는 점 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헤지스롤 429를 이용한 공대생의 흔남에서 흔남되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메이크업하는 법이었는데요 이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흔남에서 흔남으로 쉽게 변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